저는 오늘부터 결제를 바로 취소했어요 혹시 모바일에서 키네마스터 말고 비타, 캣컵, 블록, 기타 등등의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댓글로 추천을 해주세요. 갑자기 키네마스터가 가격을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8월 2 3일날 공지가 떴고요. 지금 현재 월간 4,200원, 연간 25,000원에 구매해서 아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아,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9월 1일부터 월간은 11.99달러. 우리나라돈으로 16,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연가는 119.99달러 우리나라돈으로 16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요. 이거를 사용할지 여러분들이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